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뉴타입 W입니다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주에 표류하고 있던 토니 스타크가 나오죠 타노스와의 전투로 인해서 파괴된 아이언맨 마크 50 헬멧을 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페퍼퍼츠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잃지 않는 토니스 타크네요 I don't know if you're i n 하지만 결국은 페퍼퍼츠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I m e 자기가 희망 없이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벳버퍼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probably lie down for a minute, rest my eyes. Please, no. When I drift o f t l l be like every night lately. 하지만 언제나 토니 스타크에게는벳버츠의 생각뿐이었죠. 참 슬픈 장면이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토니 스타크는 이제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잠에 빠져듭니다.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아마 토니 스타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서 토니 스타크를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토니 스타크는 죽지 않았죠. 아무튼 네빌라와의 사이가 가별해진 토니 스타크. 네빌라가 토니 스타크를 걱정하듯 바라보죠. 그 뒤로 의자에 앉아서 표류하고 있던 토니 스타크에게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바로 캡틴 마블이었죠.